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란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폭등한 아파트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2편으로서 살던 아파트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례입니다 최근 오랜 장마로 전국에서 물 난리가 나 시끄러운 가운데도 여전히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 문제로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폭등한 아파트 값으로 번듯한 상가건물 즉 공화 빌딩의 건물주가 된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간 관계상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이 영상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지난 영상을 보셔야 오늘의 영상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니 꼭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 영상 이어서 마지막 5번에서부터 8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할텐데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섯 번째로 구체적인 건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비용과, 그 다음에 은행 대출 활용과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건축은 어렵다느니 심지어는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할 염려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주 오래전 그런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런 분야만을 전문으로 그야말로 장인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단적으로 저는 평생 건축을 해왔지만 그런 부정적인 경우를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체를 만난다면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만약 그래도 불안하다면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M 또는 PM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큰 염려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건축사에게 설계뿐만 아니라 건축 과정의 전 과정을 맡겨서 이 건축사만 잘 활용한다면 집짓기는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건축사를 PM으로 활용한다면 기획에서부터 대지를 선정하고, 설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공사계약서를 검토해주며 공사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지급과 공사감독, 나아가 준공검사와 하자관리 등집짓기의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을 잘 모르고 직장생활을 하는, 또 투잡을 해야 하는 건축주들에게 큰 염려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 PM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잡으로도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즘 판교를 비롯한 광교, 동탄, 위례, 미사, 고덕 등 많은 신도시에서 이런 상가주택과 단독주택 등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대체로 큰 문제없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대체로 이런 건축을 여자분들이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직장생활하는 을 남편 대신 나서기도 하지만 오히려 집을 짓는 일은 여자분들에게 더 적합한지도 모를 정도이며 또한 요즘에는 3, 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 데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좋은 건축사만 만나면 설계에서부터중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좋은 업체만 만난다면 건축주 자신이 할 일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내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투잡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분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수익형 건물이라는 점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건축해서 돈을 벌려는 즉 직장생활 외에 재테크나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그야말로 투잡으로서 훌륭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로 제2 창업인 디벨로퍼로 전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 이런 분들 가운데는 투잡으로 새로운 재테크 또는 임대 수입을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직장생활의 한계와 조기퇴직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을 취득하려다가 아예 이런 분야 즉 디벨로퍼로 전직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 소위 집장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디벨로퍼는 발전하면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아내가 건축을 주도하다가 자기 특성을 뒤늦게 깨닫고 여자 건설회사 사장으로까지 변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을 할수 있는 좋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정년이나 명퇴를 앞둔 직장인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와 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자기네가 살던 아파트를 활용해서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짓다가 집장사로 디벨로퍼로 더 나아가서는 초규모 건설회사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아마 치열한 직장 내의 경쟁과 경험. 직장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노하우를 이런 사업에 접목시킨다면 하기 따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는 비단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즉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은퇴 후를 염려한 경제적인 문제와 남은 여생동안 할일로서 새로운 직업을 즉 한꺼번에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활용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건축을 하는 소규모 건축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투잡으로도 또는 여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나 퇴직 후 건강하고 의지만 있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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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매입한 땅이나 건축비는 해마다 오르면 올랐지 특별한 일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 전혀 없고 분양사업이 아니고 주택 등을 임대하는 사업이고 자신이 거주하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업은 직장에 얽매이지도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좋은 건축사 좋은 업체만 만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수익도 올리며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높은 건물주가 되는 일이며 또이차적으로는 잘만 한다면 이런 소규모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로 이것도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유망한 지역과 유망한 땅을 잘 골라서 1년에 하나 정도 한다는 여유로운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또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로도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상가주택을 짓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건물을 두번째로는 내가 살면서 꼬마 빌딩인 상가주택을 세번째로는 구체적인 건축비용 네번째로는 은행대출 활용과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건축방법에 대해서 또 여섯번째로는 투잡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 일곱번째로는 제2의 창업인 디벨로퍼로 전직하는 방법 또 여덟번째로는 은퇴 후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는 데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 사업에도 문제나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험부담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장생활 하던 때의 정열과 노력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분양사업이나 사업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디벨로퍼로서 할 일은 많고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1년에 한개 정도씩 건축을 한다면 직장 생활보다도 훨씬 수입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일을 해가면서 여유있게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살던 아파트를 활용한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는 주거 문제도 해결하며 수익 창출과 부동산적인 장래성 그리고 제2의 창업까지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도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해둔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는 이런 시기가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